자 여기에 파워뱅크가 있습니다. 지금 전압은 14.6V 완충상태구요. 충전기를 열어놨어요. 근데 이 14.6V라는건 절대로 배터리의 전압이 아니에요. 왜 14.6V라고 찍혔냐면 BMS가 충전을 막아줬기 때문에 지금 그냥 충전기 전압이 찍히는거예요 이걸 완충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걸 보여드릴게요. 충전기를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전기를 뽑아보겠습니다. 어! 충전기를 뽑으니까 13.1V로 4 1 떨어졌어요. 이거 고장인가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파워뱅크가 고장 났다고 생각하세요. 을 왜냐? 1 4 6에서 갑자기 1 3 1로 떨어졌어요. 전압이. 자 이런 증상은 왜 생기냐면 아까 BMS가 충전을 막았다고 했죠. BMS는 배터리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셀이 3.5V 이상이 되면 충전을 막습니다. 회를 끊어버려요. 예, 충전 컷이라고 부르고요. 끊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충전기만 뺐죠? 뺐다고 해가지고 배터리 셀이 전압이 3.5에서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어떤 게 3.5 이상인데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BMS가 충전 커스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배터리 전압이 아닌 지멋대로 전압이 찍혀가지고 출력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상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방전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방전을 시키면 배터리 전압이 떨어지겠죠. 3.5 v 트에서 아래 아래로 떨어져요. 그럼 b m s 에 고전압락 충전 락이 풀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배터리에 정상적인 전압출력이 나올거예요자 한번 볼까요? 출력을 시키면 전기를 쓰면 전압이 올라가는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자, 12 v 쓰기 위해서 윤나구라는 장치를 장착을 했어요. 얘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12 v 를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 그래도 전기를 꽤 많이 써요. 한번 전기를 써볼게요. 어! 전기를 쓰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를 쓰자마자 13.5V가 됐습니다. 신기하죠? 처음에 충전기 물렸을 때는 14.6V. 그건 배터리 전압이 아니에요. 충전기의 전압. 두 번째. 충전기를 뺐을 때 13.1V. 전압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고장난 거 아니에요? BMS가? 아직도 여전히 락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기를 쓰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13.5V가 됐죠. 왜냐? 배터리 전압이 3.5V 아래로 떨어지면서 BMS가 락을 풀어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증상은 인산철 파워뱅크에서 흔히 특히 저희 거, 저희 BMS가 까칠해요. 좋다는 뜻이에요. BMS를 쓰는 상황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예문입니다 네. 알아두시면 좋겠죠. 전화 왔다 갔다 하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BMS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요. 네. 이런 증상 가지고 배터리 고장 났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